You would a e brought o there. 자려면 이풍발기를잘해야 되는데 택견의 경기는 하체 네. 하체를 발로 계속 찰수 있고 혹은 몸통을찰수 없고 얼굴을 찰수 있어요 아 하체와 얼굴 네네 그리고 상대방을 잡아도록 어.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퀴 물러나고만 궁금할 수없으니까 발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이 제한적이 움직임 안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유누하고 어. 어. 내가 상대방한테 공격을 누르고 아. 나젤라는 아. 아.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요 계속 이렇게 고정되었으면 타깃이 막 돌려지는데 굉장히 공격을 달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운 거리에서 하체를 찾아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스틸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 풍발기를 입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다보거요 그렇죠. 네, 예,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네, 스쿼트. <웃음> 네. 비슷한데, 오금질이니 아, 오금지. 네, 이 무릎 뒤에 있는 오금질이라고오금이라고 하잖아요? 서양은 이렇게 충절을 펴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뿌리는 게 네. 땅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하 한데 네. 이게 하 한데 네. 모든 그 동양 문화권의 무술들은 전부 다이 자세를 낮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 면적이 아니 다른 무술과도 서로 이렇게 뭐 교류한다고 할때 네. 이런 선발기나 이런 거 이런 모질이 네. 그러면 장점이 없는 건가요? 이게 다른 무술과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삼각형 모양의 발 모양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경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품발기를 수련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하체 근력 강화, 그리고 오분지를 통한 그 탄력, 네? 그리고 오분지를 이용해서 내 체중을 좀더 극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네.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극하시잖아요. 네. 왕을 해야 시합이 어떻게 인사하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게 인사하죠. 소양 기사들도 말 타고 와서 왕한테 딱 앞에 서면은 멜쳐스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오른손을 들고그 위에 왼손을 이렇게 해서 딱찍기듯이 이렇게 해서 네, 딱 붙입니다. 그 이게 이제 바로라고 하면 이렇게 서주시면 되고요. 베레라고 인사, 그구령을 붙이면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서 네. 가슴에 <목소리> 붙이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떨어져니다발을 <목소리> 네. 네. 어깨 넓이 정도로 가볍게. 네, 이 어깨 넓이가 내가 중심을 옮기기에 가장 편안한 정도의 넓이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금지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네. 손은 벌릴 때 손은 가 편안하게 내려놓시고 으 무릎은요? 네. 네이 엄지 발가락 쪽이죠. 예. 팔 모양 그대로. 같이 직선으로 앞으로 거의 어 지금 팔 팔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살짝 팔자도 이렇게 무릎 방향을 같이 걸어주는 거죠. 시절자가 되려면 이렇게 아, 돼야 되는데. 아, 네, 네, 자연스러운 거네. 그렇죠. 네,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좋습니다. 이게 움질인데요 이제 이렇게 움질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의 체중을 네. 체중을 한쪽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옮겨주는 거예요. 네. 전면을 그대로 보고 네. 편안하게 막 체중 주시면 네. 편하지 않요 편하지 않은요드는게 어. 아, 아, 편하고 같아요 한번해보실래 네. 한번해보시래요한번래요한번 해보실래요? 한번네요 이제 이건 앞뒤 발뒤예요 편안하게 앞 뒤로 중심을 <웃음> 움직여주시 돼요. 하나 <웃음> 둘셋넷잘수 네. 네. 있는데요? 음, 그래도 뭐 완전 처음이야 네네 여기서 제가 전에 이렇게 할때 네. 이렇게 끝에 이렇게 완전히 쭉 이렇게 올라오게 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네네. 다리가 또 떠요? 주, 그, 올라온다는 게, 근데 이 중심이 앞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럼이 이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네네. 네. 오분지를 했으면, 가운데로 오셔야죠. 아. 네. 그래야 뒤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받는건 네. 중립, 중립에서 뜨는 거.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탁하죠 네. 아, 그러니까. 자, 인승한 상태에서 왼발이 먼저 나와서 오금질, 뒤로 오면서 오금질, 옆으로 가면서 오금질, 앞으로 가면서 오금질. 네. <웃음> <웃음> 네, 이 태경 순발기가 오금질, 네. 오금질, 오금질, 오면서 오금질, 아, 오금 오금질, 오금질, 오금질, 오금질, 오나둘 네. 5분질 했다가 이렇게 발을 드는 이유는 5분질 했다가 바로 찰 수도 있죠. 네. 바로 찰 수도 있고, 옆으로 오면서 찰 수도 있어요. 다시 요로 오면서 찰 수도 있고, 나가면서 찰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억! 일! 크 역시, 오늘 포인트들을 다리 기운이 너무 없어. 네, 기운이 너무 충발기 많이 하시요 충발기 네, 네. 많이 하시면 점점 좋아지시고. <웃음> 그이 곳복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곳복은 항상 우리 그 인생했던 어깨 넓이 정도. 이게 스텝이 넓어지면 다음 거 나가기가 힘들어져요. 네. 항상 어깨 넓이 정도를 유지를 해야 바로 한번 더 나갈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편한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깨 넓이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소장님, 그러면, 지금 품발기를 보셨잖아요. 품발기에 얹어서 손동작을 하는 거요 손이요? 게 네. 이제 계속 발만 움직이고 손은 가만히 있을 요 아, 가요 네. 네. 네. <웃음> 자, 자, 자, 자, 네. 제일 먼저, 네. 활개 뿌리기라는 동작을 한번 해. 예요 활개 뿌리기. 택견은, 네. 택견 태평 경기는 손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활개 뿌리는 무슨 용도냐면, 내가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시선을 잡아. 원래는 바람을 일으켜서 상대방 눈을 깜빡거리게 만드는 거죠. 훅 하고 아래를 찾아다훅 네. 하고 들어가서 태질로 상대방을 넘긴다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다 없을 네. 이런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훅신술로 쓸 때는 지금은 연습을 이렇게 바람을 손바닥을 일으키는 용도로 쓰지만 얘를 순간적으로 신신경주변눈 주변을 쓱싹 때려주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몸 아. 많이 불어낼 수 있겠는데. 아, 지도 기술적으로 내는 실차 단시작이요 맨발이 나갈 때 왼손, 맨발이 나갈 때 오른쪽. 아, 이렇게 잘하왜태 기술이 같은 손 같은 발을 쓰는 기술이 많습니다. 그 아, 바보 아. 아. 같은데 상대방 걸어 넘기 때는 같은 손 같은 이 발을 한 번만에 이렇게 걸어주면 상대방 지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같은 손 같은 이 많습니다. 음. 자 시작 둘둘어 어, 근데 지금 200,000원씩 다섯 이 활개 뿌리기를 실제로는 타격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타격하는 거라고 하면 돼요 손가락에서부터 손등까지 를다 한번 맞추면 돼요 여기 전체를 네 이렇게 휘두르는 건 아니죠? 네네. 올라와서 뿌리는 앱은 최단 거리로 손이 기 네, 더로 빠르게 는거죠게 하나 넷넷넷열 좋습니다 설가 크게나아설가가거네요네 네. <웃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있어요 고근질을 이용해서 체중을 이용해서 같이 밀어주는거거든좀그 밀리는 느낌이 <웃음> 다죠사짝있어요아정하하 그러니까 활게의꾸기도오금질의 정점의 인벤트를 맞춰서 강하게 뿌려주면 네, 손가락이라도 내 체중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강한 타격이 되는 거죠 멋스둘 <목소리> <와>, 셋. <목소리> 네. 잘 안되냐 하면, 이렇게 오금질하면서 쳐야 되는데 네네. 힘을 주려볼까요? 이렇게 붙으면서 치러야 되는 거죠. 선배님이 포인트들은 잘 짚어지시지만 네. 그게 한 번에 되면 천재이신 거죠. 이제 그거를 수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맞춰야 돼요. <웃음> 뒤에 가리시자. 선배님 택배하고 넘는 <웃음> 거 아닌 것 네, 다음 주에 지도자마자 시작할